<웃음> 왜? 왜? 왜? 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요유행하는 음식들 하세 너무 흔들려 <웃음> 주세요안반하세도시락하세요안요거는 <웃음> 도시락, 젤리. 도시락 젤리고요 이것도 도수약 젤리에요. 네, 삼겹살 젤리랑 계란 준비. 아, 계란 준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계란 후라이 젤리. 이거는? 계란 후라이 젤리. 삼겹살. 후라이 이건 젤리? 이거 잼인 것 같아요. 아, 근데 이거 진짜 그생 삼겹살 같이. 생겼죠? 이거 구워 먹자요. 이거 구워 먹게 나온 거야? <웃음> 아니요. <웃음> 근데 이거 찐것 같아요. 아 진짜 딸기챔처럼 이거, 이거 찍을 것 같은데 딱 좋아요 요거는? 계란후라이드에 이것도 구워먹는거야요자 여기도 계란후라이가 하나 있어요 자 우리 어, 계란 먹자. 먼저 먹을거예요 제가 먼저 먹으면 안돼요 그래요 <웃음> 나 좋아 어? 여기 주황색으로 넣었네 오! 냄새 완전 좋다 근데 이거 누가 먹었나? 달달한 음. 젤리 <웃음> 냄새 야, 야, 야. 냄새는 저희가 많이 먹었던 곤충 모양 젤리 냄새가 나요 무슨 맛이지? 저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네 무슨 맛인지 먹어볼게요 뭐? 이건 그냥 젤리맛으로 어, 먹어볼게요 그냥 젤리맛이에요 오, 질기네요 오, 이거 왜 이렇게 질기냐? 음! 그냥 젤리맛이에요 이거는 음, 달달한번밖에 안나는데요 삼촌은 별로야 나는 맛있는데 이제 노른자 먹어볼게요 노른자가 아니고 주황자예요 주황자 주황자 <웃음> 오뚜기다 <오또이다>. 오뚜기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게 음, 탱글탱글해요 뭐, 내 입맛에는 하얀게 더 맛있고 안에 노른자는 별로다 이거 주황자는 조금 쉬어요 음. 음. 하얀거는 달달한게 음, 맛있어요 음, 음, 먹을만해 같이 하얀게. 먹으니까 더 찌기네요 근데 맛은 어디서나 먹어본 그런 맛이야. 네, 그냥 달달한 맛. 어찌 서연이는 맛이 어때? 맛있어. 근데 나, 나 혼자만 나... 먹다가요. 혼자만 여... 나... 먹다가 머리를 박았어맛있기다 <웃음> 음. 다른 거 뜯어보자요. 응, 이거요. 삼겹살 젤리를 찔러볼게요. 삼겹살 뜯어보자. 찔러볼게요. 야 이거 구워 먹으러 가자요. <웃음> 우 와. 와! 왜요? 벨리의나 맥... 이거 먹을 거예요. <웃음> 아, 이거는 왜 들은 거했 <웃음> 아! 와. 와 한번 보여주세요. <웃음> 냄새 맡겨요. 와. <웃음> <오! 웃음> <나도, 웃음> 와 냄새가 <웃음> 안돼. 벨린은 <페르도 웃음> 냄새 맡아봐. 와 완전 지한 딸기! <웃음> 그렇게 이상한가? 냄새가? <웃음> 한번 맡아볼래요? 냄새 맡아봐요. 어? 이거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? 바칼아다. 아니야 아니야. 고래미 사탕. 아니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야? 고래미. 어! 이거 그거다. 그 어? 냄새 난다 여기서. 뭐야? 그 아이스크림 있잖아 숟갈로 퍼먹는 거. 더블비앙코 냄새나 살짝. 아 어. 나는 방구 냄새밖에 안 나는데. <웃음> 아빠가. 먹어보자 먹어보자 먹어보자 맛있겠다 빨간. 맛있겠다. w 비한컵좋아하는 아니, 이거 떡이야. 엄청 잘 늘어나. w 비한컵 좋아하는데 맛있겠어. <웃음> 맛이 없대. <어때>? 맛없어. <웃음> 제 스타일은 아,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. 암튼 더 먹어보자. 이게, 아, 이것보다 쉬... 엄청 부드러워요. 손쓰기 싫지 않아요? 아, 근데 이거는 뭔가, 이 촉감이, 혓바닥 손으로 음. 만지고 싶지 않은 네. 뭔가 아 젤! 뭔가 테이프 만지는 듯한 느낌이네 이거는 엄청 부드러워요. 뭘해요어 맛이 없어요. 아 무슨 맛이에요? 이거 이거 삼겹살 삼겹살 돼지 비린 돼지 비린내가 나요. 돼지 비린 맛이 나냐? <웃음> 아? 먹어. <웃음> 냄새가냄어 냄새는 W 비앙코 냄새가 나는데? 응. 네, 방구 냄새인데? 맛은? 이제 손수건. 비린내. 삼겹살 비린 맛이나 손수건 싫어. 그못 먹어요. 어 먹기 싫어. 아못 먹어. 아 이게 버려. 못 먹겠어요. 와왜왜 왜? 일단 다시 갖다 버려. 먹던 거라도 젤리 비린맛이 나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